희가 유리 유리 지우 지수니까리지따가지고리지로 지. 팀명을 리지. 하겠습니다. 걸그룹입니다. 네. 리지요 구미의 걸그룹. 우리는리지아 지우 지우 지우 지우 지고지고 지우 지우 지우 어, 하나, 오전에 하나씩이야. 이거는 하트 모양 감자예요. 오, 진짜 하트네요? 네. 내년에는 세 네. 배로 <웃음> 이런 말 하면 안 돼. <웃음> 그런 말 <웃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 큰 거부터. 이렇게 보면 밑에서 보면 몰라. 남자 구별하는 거하고 똑같아. <웃음> 겉은 멀쩡해 보여. 속은 이렇게 되는 남자들 많아. 선배 아 <웃음> 잘해야 돼. 이렇게 누르면 안에가 썩었지, 그지? 이런 어, 거는 버리는 거야. 고르다 보면, 아, 감자 지금 크기도 그렇고, 때깔이라든지, 어, 속도 꽉찬거 같고, 어, 남자 고르듯이. 최고, 나는 지금 고른다고 생각하고, 최고 좋은 감자. 어, 하나 오전에 하나씩이야? 네. 알지. 빨리 골라도 되고 나중에 천천히 골라도 돼. 그렇지. 그거는 복골 보기니까. <웃음> 상여자인 유리님께서 가능하신 건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이건 제 인생의 크나큰 슬픔과 5점이... 오점으로 남을 일입니다 오늘 농사 어떠셨어요? 어떻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안 했다고 볼수 있죠 <웃음> 총몇 시간 하셨나요? 두시간 남짓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게 힘들었어요 저번에는 양파였는데 이번에는 감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감자는 크기를 좀 나뉘어야 돼서 고를 이렇게 담으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양, 양파는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게 막 담으면 됐는데 이제 감자는 그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 가지고 그게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썩은 거판별하는 것도. 맞아. 은근히 또 나는 괜찮다고 있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여주셨네. 어, 원래 지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아. 지나가다가 시크하게 툭 건드리고 퍽 빼신 거. 맞아 맞아. 노노. No, no, 아, no. 어, no. 어. 아, 오케이. <웃음> 준비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꽃도띠 차탐 낭 마이꺼이 깽 나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덥죠? 가, 오늘 감자. 쓰학하는데 따뜻하네요 <웃음> <웃음> <웃음> 다 모였습니다. <웃음> 저는 하트 감자입니다. 어, 예전분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하트 감자를 그 부인분께 가져다 드렸을 때 <웃음>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 생각이 나 가지고 이렇게 하트 감자를 제가 역시 찾아봤어요. 어, 하늘 수확하다 보면 하트 모양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하트 비슷한 모양들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그때 갖다줬던 감자보다 상태 어떻습니까? 제가 갖다준 건 붕어빵처럼 찍은 것처럼 아 모양이 나왔던 거죠. 약간 손으로? 가리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열심히 마, 가리고 있습니다. 아, 저 손을 떼보셔야 합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덥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네. <덥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웃음> 보면서 호두 생각도 나고 음... 예, 어 근데 또 감자기도 하고 예, 이런 뭔가 물결과 이런 네. 예, 무늬가 굉장히 음, 아름답고 아티스틱. 네 아, 그, 쉽게 나오지 않는 자연만의 멋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일반 감자하고는 개성이 확 있네요 그렇죠 개성 있는 감자입니다 음. 이 아이의 매력은 것보다 속에 있다 음.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상처가 음. 생채기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음. 근데 물로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거죠 느껴지시나요? 느껴지겠어요 <웃음> 아주, 음. 이제, 좀 강, 강한 감자라고 할수 있죠. 이런 상처에, 이제, 굴하지 않는. 응.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약간 좀, 아유. 멋진 감자. 감자? 너무 많은데, 어떤 감자를 골라야 될까 하다가,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냥, 흙도 안 묻은 상태로 깨끗하게 감자가 있는 거예요. 어, 어 이거다. 하고, 이제 딱 집었는데, 역시나, 개 표면이 아주 매끈하고,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근데 작자고 꽉 찬. 아 이게 너무 안 커요. <웃음> 아, 아, 많이 큰 편인가요? 네, 저는 그게 그게 만족하진 않았지만. <웃음> 마트에서 이 감자를 파는 곳은 없을 텐데요. <웃음>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최고 깎아 먹기 좋은. 그쵸. 어, 껍질 벗겨서 잘 요리하고. 잘 해먹기 좋은 어, 감자죠. 이렇게 홈이 있으면 또파 파내고 해야 되는데. 딱 진짜 매끌하네요 그쵸 그렇죠. 네. 얘네 관상용 감자 네. <웃음> 평생 오래 예술은 평생 기억되는 거야 평생 기억되는 감자 <웃음> 먹지 않는 감자 네납두고 네. 네. 네. 고이고 잘 구워 감자. 삶을 네. 수 있는 최고 감자. 상품성 좋은 아? 감자 어. 네. 아 이렇게 마트에 나가도 어제 상품 나갔을 그렇죠. 때뭐 이것도 괜찮은데 이러보면 아그 특이하게 살짝살짝 살짝 이런 무늬가 그렇죠 있는... 아, 아. 이게 인생의 상처라는 겁니다 어? 어? 피화되고 살이 되는 네. 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웃음> <웃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사랑입니다. 사랑 매우 강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상품성이라든지 보기 좋은 거는 이감자가 최고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 딱 개성 있고 이렇게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개성 있는 감자 어. 마음을 올리는 어, 개성. 근데 이건 판매가 안 되는거야 <웃음> 판매가 안 되는 불량 감자 불량 감자나는 선택하라 그러면 <웃음> <웃음> 우리 개성파니까 정말 딱 모양도 있고 상품성 있고 좋은데 어... 노개성? 우리 개성파당연하해 <웃음> 너무, 너무 평범해 <웃음> <웃음> 너무나 선택하겠습니다 <야! 웃음> 결국엔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웃음> 저의 안목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지의 모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리지. 리지 부끄럽지만 90분입니다. 9 90분. 0 맞나요? <웃음> 네. 아니에요. 반올림하면 어. 2 시간요. 두 시간. 네, 두 시간. 2 시간이 이틀 같았고, <웃음> 2년 같았고, <갔었고, 웃음> 그랬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게 날씨가 워낙 더같고 <웃음>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살짝 분간이 안 갔고요 <웃음> 진짜 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웃음> 어, 한계를 느꼈다 여름농사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농부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저희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어, 작년에도 어머니 보고서 굉장히 놀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체력에. 어머니 어. 너무 진짜 체력이 저희 <웃음> 합친 것보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아까 들립니다.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우리 또 슈퍼놈분께서 또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뭔지 얘기를 해주시죠. 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용돈 좀 주려고. 일은 하다가, 안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네. 그 햇볕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에어컨 밑에 있다가, 뭐, 37도 가까운 온도가 올라갔었을 때, 밭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종일 있으려면 못 있습니다.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이.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슈퍼노부님께서. 자, 박수! 멀리서 왔는데, 아 삼촌이 용돈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야, 얼굴이 좀핀거 같아요. 아 아까보다 얼굴이 많이 펴졌어. 어떻게 내년에 또 오실 계획도 있으신지? 내년에 만회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는 걸로. 아, 조금 더 일찍 오는 걸로. 그리고 만만의 준비를 해서. 어. 네. 네. 체력을 향상시켜 놓고 올게요 <웃음> <웃음> 어차피 내년에 또한번이 얼굴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2022년도 시퍼농구 농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